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. 밀컴투 왓다 와서 진행자 왓타입니다 왓다는 도올려 투싼 1.6 터보 가솔린 4WD의 두 번째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서 공업사를 찾았습니다. 엔진오일 교환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첫 영상에서는 엔진오일 교환은 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은 엔진오일 교환의 두 번째 영상으로서 엔진오일 교환하는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 두 번째는 어디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쭉 보시고 계신 영상은 제가 공업사의 차에서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부분적으로 보여드리지만 은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 더블 투싼의 교번에는 엔진 오일을 12개월마다 그렇지 않으면은 1만 킬로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사실 그것은 주행을 운전을 최상의 조건 최적의 조건으로 주행을 했을 때 1만 킬로까지 가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운전자가 생산자가 이야기하는 만킬로까지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진오일 교환을 75%에서 80% 정도 수준의 킬로수를 달렸을 때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1차 엔진오일 교환은 7500킬로에서 교환하였고 오늘 두번째 엔진오일 교환은 16,000km에서 교환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, 엔진오일은 현대 자동차에 핸저프이 가맹이 되어 있는 공업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해야만이 운전자에게 주어진 현대 자동차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무상 점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저프리 서비스페이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루핸저 가맹이 되어 있는 공업사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돌려투싼의 엔진을 교환시기와 어디서 교환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